예, 한 30분 정도 예, 네 분이서 서바이벌 경기를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네. 아 네, 아, 저희 오늘 저희 팀 연습한다고 스페셜 코치님께서 방문을 해주셨네요. 네, 불러보겠습니다. 차유람 <웃음> 코치님! <웃음> 차유람 코치님! <웃음> <웃음> 아, 그러면 차유람 선수는 그 웰... 월... 그 같은 팀 뭐지 멤버여가지고 오신 거죠? 네네 네. 다른 저는 안 가시는 거죠? 그럼요 저기 그렇게 는 사람 아니에요? 뭐. <웃음> 아다세상전원로다 네, 네. 아, 가셨다 아, 다 아, 아, 약간 그 생각을 아, 그, 그, 영타 말하 어. 아, 아니 멋있어. 그냥 다 응원해줄 겸다 아, 이제 우리만 아니 어, 어, 아니 아닌 아니에요. 줄 알고 메인 팀원들이 다 여기 와 있어요 멘토님도 또 상금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냥 아. <웃음> 10%? <웃음> 10%? 홀? 세게 나오는데 10%요? 이거를 2년으로 이제 서프로님 좀 많이 괴롭히셨으면 좋겠어요 음. 이게 내가 떨어져도 이제 <웃음> 네. 정말 2년이 되었기 때문에 자주 놀러가고 선수도 구하시고 북한산으로 놀러오세요? 네. 그 생각했습니다 <웃음> 어, 너무, 너무 좋은 선수시기 때문에 걸리신 거죠 저희한 꼈어. 네. 안녕하세요. 아, 아, 아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움직이. 네. 골콜 깨신 거예요. 맞아, 맞아, 맞아. 되은 우리가 당했는데 <웃음> 저는요. 한번 <웃음> 조건이 멘토 좋아하는 선수의 사파타 선수라고 하셨어요. 이유가 뭔가요? 어, 자세나 그런 눈빛 이런 게 한번 제가 배워 보고 싶은 어. 그럼 어떤 선생님을 원하시는지 제가 2017년도에 조재호 선수 어, 버허빙오픈 우승하셨을 때 예, 그때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어, 팬이 됐습니다. 그러면 이번에 이 대회에 참가하셔서 가장 멘토로 삼고, 있, 삼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가 있어요네분 중에 저는 강동근 프로님 아니 진짜 아무도 근데 아무도 했는데. 날 선택 안 한... 약간 이런 거야 나한테 이렇게 하는 여자는 너가 처음이야.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인가? 약간 오기가 생기고. 근데 진짜 신기해. 어떡해? 조주여가 왜 이렇게 좋아? 좋아? <웃음> 나의 <웃음> 매력이한번 빠져봐. 오기가 생겼아그렇 <웃음> 찔린다. 오기가 생겼네. 여러분 사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가 있어요. 따로 있니다 <웃음> 뭐예요? 많이 들었네? 오, 오. 이유가 있어요? 었네 <웃음> 있습니다. 제가 연습 상대가 되어드리려고 이제 왔는데요. 저희들이 이제 저희 그.. 아니! 어? 아직 아닌데? <웃음> 아직 안.. 아니야... <웃음> 얘들이 빨리 열었어. <알았어>. 은원하러 <웃음> 왔습니다. 간단한 간식! 네. 와. <웃음> 저희 무단주님이 <웃음>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사실 제 파트너로 오신 거예요. 저희들이 스카치를 칠 건데 이제 그냥 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. 이제 엄청난.. 몽고신을 하라고 한우완벽와 네. 득점을 해냅니다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없어요. 어? 오, 어? 아, 핸드로그, 회전이 좀 빠졌네요. 아, 얇은 어? 두께를 이용해 아, 아, 네. 아, 역시 전문 단검 맞네요. 포지션까지. 이쪽이 맞아요? 이쪽이 맞아요? 네, 네. 아, 이쪽으로? 이쪽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. 예, 네, 이쪽. 이, 이쪽으로? 아니요, 이쪽. 이, 이쪽으로? 아, 아 이쪽. 이쪽으로. 이쪽으로, 이쪽으로. 네. 크고 나오는. 커도 키로 하지 않죠. 아니요? 자그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. 아, 네. 네, 네 렀고요 타임아웃 한번 타임아웃을 한번 예. 외쳐 주셔야. 아, 그 정도... 거의 <웃음> 거의 <웃음> 큐거리를 대신해 주는 수준으로. 너무 <웃음> 어 너무 회전 많이. 아, 회전이 많네. 너무 많았습니다. 간아 아, 네. 아, 네. 네. 네. 아니 나는 이쪽으로 치려고 그랬어. 아. 아, 아 네. 어렵네. 오, 기회가 오. 왔어요. 어떤, 기회? 회원님, 기회. 너무 <웃음> 어떤 너무 기회인지는. 어떤 그래. 기 아, 네, 초크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주 아... 합니다. 아... 네, <웃음> 제가 챙기겠습니다. 제가 챙기겠습니다. 네. <웃음> 찬스! 어떤 기회가 왔다는 거죠? 근데. 점들을... 이쪽으로 와보실래요? 노란 공은 네. 얇게 이서 네. 아, 아, 야, 두꺼것 아, 같아요. 자 키스에 잘 피했고요. 저 유머입니다. 자 흰공 유머입니다. 흰공 피하지. 아, 아, 피했습니다. 오, 오, 오 이게 좋아요. 이게 키스가 아, 있죠. 오, 아, 키스로 아, 됐다. 오, 살짝 키스가 맞는데 아, 거의, 거의 살짝 한번 더. 오, 아, 아. 아. 어. 서 이렇게 질러 코너로 이제 더블 쿠션을 이제 확률이 좋아요. 이로 <웃음> 와도 되고, 이로 네. 와도 되고. 네. 두 가지 방법밖에 네. 없습니다. 네. 을 <웃음> 조금, 네. 조금. 오, 오 나쁘지 않아 보여 아주 좋아 오. 야, 진짜 시끄럽다 너네. 아, <웃음> 이제 조용히 해달라는 이제 중문까지어엊그리 아, 아, 아, 아,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<웃음> 저만 하고 있습니다. 더 회전을 더 많이 주셔야 돼요. 큐미스 해도 되니까 더. 아, 오, 쳤어, 쳤어. 설마, 설마, 설마. 설마. 와. 아, 와. 또 왔습니다 기회가 기회가 왔어요 그분이 오셨어요. 오또 맞았어 야. 맞았어요 맞았어요. 이야 아, 아, 신경으로. <웃음> 완벽한 원뱅크 아. 넣었지고아 이거 근데 이기면 안 되는 건가? 차유람 선수 마지막 샷 과연. 오 너무 잘 쳤어요. 어가 진짜 완전 완전 완전 완 이게 안 선수 우승. 아무 없어요. 와, 끝났네. 이야. 이겨서 미안해요. 음, 사실 팀 리그하고 그럴 때 응원하면서 보면 아우, 저렇게 쉬운 걸 놓치나. 우역좀 하지.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<웃음> 아이 막상 제가 쳐보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참가하시는 분들도 멘토한테 많이 배우셔서 실력도 향상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따가는 <웃음> 기회가 되시기를 예, 네. 네.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기는 편이 은편입니다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웃음> 그럼 방금 이요 Ha ha ha.